몇개몇의메타박제입 이화방. 보여몇개있는 여덟 아홉 개. 쫙 네. 펴지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광합성 작용을, 작용을 못 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 그래 네. 여기 딱딱 펴지야 돼. 200. 40랑농업에각 하는 딸기 농사의 중요한 1투쓰리 원투쓰리. 번1번 모종 선택. 모종 선택. 2번, 2번 수분 관리. 다른 뭐 밝은 뭐할수 할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 그, 그 아무거나 사용해도 돼요. 음. 되는데 제가 한 아그로믹스가 음. 좀 괜찮더라. 음. 예, 써보시니까 예, 괜찮더라. 예. 농민이 직접 써보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어. 뭐 이거는 사서 하든 안 하든 이걸 보시고 농민들의 선택이 뿐이지 이걸 사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아시... 그렇게 그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게. 네, 저는 지금 경북 고령군의 한 딸기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딸기밭은 무려 한 농부가 40년간 운영하고 있는 딸기밭이라고 합니다 과연 40년 베테랑 딸기농부의 비법은 뭐가 있는지 오늘 지금부터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년하어요 40년 넘었어요. 예? 40년, 40년. 왜 이렇게 오래 하셨어, 딸기 봐. 예? 왜 이렇게 오래 하셨어 딸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년 됐어요. 아. 사실은 벡터 농가에서 하는 딸기 농사의 중요 원투쓰리. 원투쓰리. 1번. 1번 모종 선택. 모종 선택. 2번. 2번. 수분 관리. 3번. 3번 뿌리 밝은 왕성하게 할수 있는 영양제 사용. 여기가 몇 평이에요? 아, 여기 한동 네. 300평이에요 그럼 이 300평에서 그 수확은 얼마나 하십니까? 한 단지에 보통 보면은 농사를 그런대로 짓는다 그러면 5톤 이상을 따야 돼요 농사가 잘 되면 7톤 어, 사장님 7톤, 7톤 따시는데? 네, 7톤까지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 시기를 늦게 많이 따는 것보다도 조기 수확해야 그게 돈이 되지 이 따는 정식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9월 11일 전후 작년에는 한 4화방? 4화방. 어. 올해는? 올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도 5화방까지는 가지 않을까. 어. 첫째는 딸기에는 뿌리. 뿌리가 왕성해야 된다. 그 뿌리가 성하기 그래. 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아그로믹스 파워. 그걸 정식 때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그 관주 내지는 연면 시비. 그 아그로믹을 언제부터 쓰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정식. 네, 정식 이후부터, 하방 변화가 있을 적에, 그때마다 한 번씩 넣어주고, 네. 그 기온 바깥 온도가 많이 추웠을 때, 그이 네. 작물이 그 입이 그 활동을 크게 못할, 그런 경우에는 아그로믹스 발근제를 사용해야 된다. 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그로믹스를 언제부터 쓰셨어요? 아그로믹스 사용한 거는 뭐몇년안 되죠. 아. 몇년안 되고, 한 2, 3년? 2, 3년. 예, 예.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입 이유가 뭡니까? 잎이 껍고그 응. 탄소 동화 작용을 잘해 가지고 이 잎이 이렇게 펴져가 있어. 쫙 펴지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광합성 작용을 못 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여기 딱딱 펴져야 돼, 입 잎이. 잎만 일에 무성하면은 잎이 좁아지는데 이건 잎이 크고 이 딱딱 벌어져가 있잖아. 그죠? 네. 어, 이게 그만큼 그 뿌리가 활동을 잘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딸기는 첫째 수분, 음. 수분 조정, 음. 조절. 음. 적당한 그 수분이 있어야만이 딸기가 이렇게 저, 저, 식물이 내가 원하는 어? 그 영양을 흡수한단 말입니다. 오. 딸기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딸기에 필요한 거, 질소인산가리 MPK가 또 칼륨, 마그네슘, 적당히 이거는 그 땅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이 이 부분을 갖다가 뿌리가, 입이 어떻게 흡수를 하느냐. 아그로믹스라든가이 뿌리 발근을 주기적으로 넣어주시고, 이시 농도가 1.0 이상, 이렇게 관리해주고, 어, pH 농도도 그, 상승해서 아카리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은, 그리고 뿌리가 원만하게, 그, 저 영양을 흡수할 줄 아니겠나. 지몇개몇 차방째 지금. 몇 개, 몇 개, 몇 터방지예요, 지금. 이게. 이하방. 세 보세요 지몇개 있는지. 여9 개. 지금 에 등급 개. 예예. 아 개. 그럼, 그럼 여기 또, 또, 또 여기 또 나온 게또 여기 또3마방 이게 이여방이에요 네. 이런데도 지금 큰건다따있잖아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몇 개까지 따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 둘셋셋세개땄네 남아 있는 거. 남아있는 아, 아, 거, 여덟 개, 아홉, 여덟 개. 여덟 개 남고. 네. 아, 그거. 야, 40년 딸기 농사를 지신 베테랑 우리 농부님께서 이걸 저를 따주셨는데 맛이 어떨지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녹아요, 녹아. 딸기가 입에 녹으면서 그이 당도가 상당히 높아. 15. 브록스 정도 나올 거에요. 아, 15브리스로 나오, 네. 나오면 되는데 네. 와. 근데 딸기는 12브록스만 나와도 맛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사용한 아그로 믹스는 크게 부담도 없고 음. 그것도 작물에 그 흡수하는 그 유리 상당히 좋더라구요. 아. 그래서 내가 아그로 믹스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네. 그뭐 다른 뭐 밝은 뭐할수 할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 그, 그 아무거나 사용해도 돼요. 음. 되는데 제가 한아그로미스가좀 음. 괜찮더라. 써보시니까 네. 괜찮더라. 네. 농민이 직접 써보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응. 뭐 이건 사서 하든 안 하든 이걸 보시고 농민들의 선택이 뿐이지 이걸 사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다시... 그렇게 그 하면 안 되죠. <웃음> 안 되죠.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아? 40년 베트랑 농부가 음. 사용해서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 네. 아, 요거는 사실이죠. 요런 팩트만 전해드리는 걸로 일단 네. 선택은 농부님들의 몫입니다. 두 네. 그 분이서 그 아신지가 아, 얼마나 셨어요그란 아, 그 10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거 하라고서 네. 해 그냥 했을 뿐인데, 네.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 네. 이제 뭐 그거예요. 제가 그저 고양이 합천인데요. 고령하고 다니면서 딸기 농사에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령 합천만 여기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걸 가지고 효과가 있고 반응이 괜찮게때문지 하는지 만약에 효과가 없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오지도 못합니다. 오늘 제가 생일입니다. 77일. 우리 동아에 보면, 이거 뭐, 저, 핫도너 치고 술이 먹고 해가려 서 완전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잘 다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요, 아구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품 가지고 해가지고 농사 잘 짓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한 장물만, 여기서 저, 키우기 때문에, 이땅 속에는 딸이만 먹기 좋은 것만, 이, 없고, 필요없는 거꽉 차있어요, 땅 속에. 그러니까, 어, 땅속에 만 염류가 채해가지고 작물이 안됩니다 또 요거는 한포 가지고 2 0 0 뿌리거든요 그럼 금연적으로도 큰 문제가 안되고 반드시 요걸 뿌리 준거하고 안 뿌리 준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뿌리 할차기 그리고 이제 저 정식을 할 적에 모종을 키우고 정식할때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아까도 저 그래도 분말이거든요 요걸 그래 타가지고 모종에다가 침지 담가가지고 심기되면은 반드시 뿌리에 코팅이되어기 때문에 미생물이 그럼 병이 이안 온다는 거죠. 반드시 어떤 영장이라든지 간주를 하고 나면은 맹물을 한 5분 동안 퍼줘야 안에 게 이제 씻어지거든요. 근데 바로 이거 아그로민스를 넣고 나서 그냥 놔둬버리면은 이게 미생물이잖아요. 그럼 호수 안에서 이게 번식을 한다니까? 번식을 해가지고 구멍을 막힐 수가 있어요. 반드시 간주를 하고 나서는 한 5분 동안 물을 그냥 맹물을 퍼가지고 호수 안에 있는 찌꺼기를씻찌야 된다. We go yeah.